이쪽으로 치고 있어 우리. 어허? 하필 이쪽으로 치고 있어. 어. 어. 이런 날치치 가면 안 되는데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 왜, 너무 아, 너무 어려겠다. 아, 무워 엄마 잡을래? 음,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너무 높이 있어. 어? 너무 높이 있잖아 이거. <웃음> 기다려야 돼. 완료되었대. 오다, 나내 거. 포켓몬 카드. 이게 뭐라고? 뭐야, 뭐? 포켓몬 카드. <웃음> 어, <웃음> 괜찮아. 난 치즈가 더 맛있어. 그래? 처음, 이거 처음 먹어 보는 맛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엄마가 먹어. 나 맛있어. 셰프 <웃음> 찍는 줄? 아? <웃음> 광고 찍는 줄? 나 찍으면 선물복싶다고 아, 네. 맞아요. 뭐. <웃음> 어, 하다 나온 거예요? 어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? 뭐 <웃음> 네. 음. 맞아, 예쁘 선물 받았어. 사부래. 아, 그래. 두개 음. 있어, 근데? 어, 몇개 들어있는 거 같아, 잠깐만. 다섯 장이나. 어. 다섯 장. 이게 다섯 장. 어? 맛있어. 맛있어. <웃음> 나라도 알잖아 근데 <웃음> 너무 맛없게 먹길래 <웃음> <웃음> 맛있는 표정이 아니길래 <웃음> <웃음> 육관. 아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<웃음> 여기서 놀다가 육관 가면 돼나 빠졌어 이제 너밖에 안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야 <웃음> 한국사 데모 한국사 B 원평대아동만라 어, 1번부터 살까? 1번 다 보면 2번 사고 부자 엄청 많네 사건편 사건편 볼까 아니면 문화유산 한번 볼까 이거 볼까 <웃음> 봤는데 꼬치좀 줄래? 꼬치응 어. 이거 드는데 나도 코스를 먹을래 근 너무 맛있다 아! 내 꿈이한테 내 이거 먹었네 이거 <웃음> 먹을 수 있겠어? 어 <웃음> 소식주 안 맛있어? 응 음. 음. 맛있지? 응 빨리 먹어 너왜 맨날 는지 어? 너 이거 먹을래? 도 빨간 거? 어? 응? 이거 먹을래? 아니 예쁜 누나 왜? 예쁜 누나 예쁜 누나 예쁜 누나 우와! 아 먹을 줄이야 이먹어도 되네? 내려간다고 우리? 어, 어. <웃음>